그러면 이제 네. 저는 우리 서울시장에서 잠깐 그쵸? 들었지만 제가 몰랐던 분야인 구체 관절 인형.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에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네. 그 어. 데프콘 씨를 위해서 특별한 아이가 왔더라고요. 아, 소장품을 가져오셨습니까? 아, 소장품이라고도 네. 할수 있는데요. 일단 네. 그 네. 잠깐. 네, 네. 주세요. 네. 궁금한 게이 구체 관절 인형이. 그러면 이 이런 베어브릭이든 큐브리든, 큐브릭이든 랜드로이드든 그런 것처럼 일정한 이 사이즈와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형체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뭐 헤어라든지 뭐 이런 게좀 변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보요몇 그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보여주세요. 네, 지금 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예.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예. 구체관절 인형이라고는 예. 하지 않고요. 돌피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예. 해서 예. 나오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구체관절 인형은 예. 이쪽들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튼튼하긴 합니까? 네, 내부적으로 안에 튼튼하긴 한데 좀 어.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해보요 같은 사이즈인데 어.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좀 틀려요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은 이쪽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높다, 그렇지 가벼워요 그리고 같은 어. 사이즈인데 어. 네. 같은 인형처럼 보이는데 얘는 엄청 무거워요 아우 어, 무겁다 얘는 네, 오, 이거는 야. 제조 방식의 차인데 네. 이거는 전통적인 구체관절 인형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제 이쪽은 조금 더 가볍게 그 관절인형 쪽에 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돌비드림이라고 하는 내부에 이제 골격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네그 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얘보다는 동작이 자유롭고 근데 알아주는 거는 편이죠. 약간 묵직한 걸 알아줍니까? 아니면 가벼운 걸 알아줍니까? 경량화를 또추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그냥 취향 차이요? 차이? 차이? 가격도 차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은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어. 어머 이거 모델 보지봐 어머 이렇게도 되네 아니, 근데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누가? 너무 잘 어울려요 위아감이 적어요 팬이에요 음. 궁금한 게 저는 네. 얘네들이 렇게 움직일 때요 이게 막좀 이렇게 구장에서 뚝뚝 끊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쓸수 있는지 난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걸로 서 있냐면요 네. 실은 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내부에 보시면 네.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으세요. 아 예전에 어렸을 야. 때 어렸을 때 저기 봐요 그거 그거 지하이죠. 그그 조그마한 거 장난감 알죠. 그래. 거기 안에 고무줄 달려 있잖아. 힘이 세세요. 저거 어. 되게 짱짱한 고무줄인데 저걸 그냥 그렇게 네? 당 당기시... 근데 정말 궁금한 게이 그 머리 이거 가발 이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보통 사이즈에 따라 틀린데 한2만 구천 원에서 3만3천원 사이. 그러면 인형 이 몸체는. 얼마정도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일단 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 뭐말하는 기본적으로 한 어.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목소리> 하나에? 어떻게 해서 조립해서 세우는지 네.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 보통 인형은 예. 최초 출시됐을 때 이런 형식으로 <웃음> 복제가 돼서 와요 그좀 저건, 예, 약간 저건 좀 브랜드 내가 봐도 무서워 아 이거는 좀 <웃음> 저건 네. 내가 봐도 무서워 어. 어. 아 그니까 러 네. 지금 물건을 사면 이렇게 아니. 온다는 아니. 내가 조립하 아니 아니예고 본인이 조립하려고 미조립 네. 형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도 와요 아, 프라모델처럼? 네네 예. 그런데 이, 뭐 프라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좀더 조립은 예. 쉽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 저거 생각게지 않아요? 김전이래, 예전에 시체 조금 내가지고. 이렇게 아, 한 사람 더 만드는 거? 거? 아니, 약간 저기, 느낌이 지금, 어 약간 이게 좀 낮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바깥에서, 이게 누가 베란다에 사진 찍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우, 큰일 나. 그럼. 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는 고무줄이 이건데요. 네. 한번 당겨보시면 생각보다 신축성이 좋고 힘이 네.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인형용으로 나오는 고무줄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 사람 옷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고무줄인데. 몸배용이죠. 네, 네. 뭐 어? 바지나 이런데들에 많이 들어가죠. 어? 네. 길이를 처음 정할 때 거의 지금 닥터스로 따지면은 김내원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렇죠. 제가 박신혜 아, 그렇죠. 할까요? 어, <웃음> 야, 난또이세 개는 또, 또 몰랐는데요. 음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네. 잡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조립이 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다 이렇게 부, 떨어져 있던 부품들을 네. 우리 그 해설위원님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음! 이렇게 이 뭐죠? 이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로 직접 튜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 이쪽 세계도 이만큼 또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잘 봤습니다 네. 아 멋있었습니다 이거도 다가! 어? 이거를! 나리포커 아, 샘어이 파동, 아, 헹갓, 헹갓, 헹갓, 헹갓, 헹갓, 헹갓, 헹갓, 헹갓,